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 어, 또 뭐, 새로운 에어소프트건 아니고, 이전에 한번, 얼마 전에 제가 리뷰 영상을 올렸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 토이스타에서 나오는 글록 34 TTI 컴뱃 마스터 모델입니다. 일단 작업을 좀 하고 나서 제가 한번 그 영상에서 스티플링 작업들이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데코레이션을 조금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세팅을 끝마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제가 세팅한 거는 뭐별거 없어요. 플래시 라이트를 장착을 했고 또요 어, 그립 부분에 이렇게 스티플링 작업을 한 거. 어, 요 정도 작업이 한다 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뭐 이게 뭐 튜닝을 했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실제로 요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야외에서 이렇게 격발 테스트도 해봤고 해서 조금 저번 영상에서 플러스에서 피드백을 드린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 될것 같아요 일단 스티플링 작업 스티플링 작업은 생각보다 제가 이전에 많이 했던 작업들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팁이 조금 이렇게 가는 팁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지만제 경우에 이 작업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전에 많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훨씬 속도는 좀 빨라졌고, 요 그립 좌측과 어 후면부 그리고 우측부를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요 앞쪽, 요 부분, 요 앞쪽, 요 부분도 작업을 했고요. 양쪽으로. 요 부분도 작업을 했고 요 어, 아랫부분 방아쇠울 아랫부분은 작업을 안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다른 에어소프트건들은 작업을 했는데 요 제품은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요 앞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슈어파이어 X300 레플리카 블래시를 하나 장착을 했습니다 길이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음, 그리고 야외의 격발 테스트, 격발 테스트는 어, 홍재익이 집탄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집탄이 뭐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뭐한 5, 6m 거리에서 요만한 타켓을 이렇게, 어, 쏴도 잘안 맞아요. 뭐 한두 발씩 튀는 것도 있고, 막또 그런 느낌. 아무튼 안 좋았고, 탄창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연사 탄창이 아니고 이렇게 노발 탄창인데, 비비탄이한 40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넣으니까 쭉쭉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음, 급탄을 시키고, 한 40발 정도 쏠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장점인 것 같고 그것 외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안쪽에 보이는 이 노지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이게 네, 이렇게 슬라이드 스톱이 레버가 걸렸을 때 하얀색 보이는 게좀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 구독자분 한 분이 댓글에 보니까 이걸 또 뜯어서 안에 매직으로 까만색으로 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칠할까 하다가 저는 아직 그대로 뒀습니다 그대로 뒀고 어, 또 하나 제가 테스트 한게 홀스터, 제가 가지고 있는 글록 홀스터에 좀 호환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글록 홀스터를 한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고, 요거는 이제 X300 전용 홀스터인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일단 얘는 어, 빡빡하게 들어가긴 한데, 어, 잘안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확실히 고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고정이 안 되고 잘안 들어가요. 그 이유가 이 슬라이드 하부의 두께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에어소프트 VFC라든지 WE의 그 사이즈하고는 좀안 맞더라고요. 좀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카이덱스 홀스터 역시 이렇게 좀 빡빡하게 이렇게 꽉 놓아야 들어가는 이런 느낌. 뭐 장착은 됩니다. 요좀 풀어서 느슨하게 하면 되겠지만 좀 빡빡한 느낌. 아무래도. 음, 슬라이더 슬라이더 이 윗부분 폭이 기존에 있는 에어소트 프 글록보다 좀큰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플래시 없이 글록 어, 1 7를 장착할 수 있는 실총용 어, 홀스터에요 실총용 홀스터인데 마찬가지로 좀 빡빡합니다 어, 제가 이거 VFC 글록하고 요거 GHK 글록을 사용하던 홀스터인데 엄청 빡빡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홀스터 같은 경우는 실총 홀스터보다는 요런 카이덱스 홀스터 레플리카 버전을 요좀요 넉슨하게 해서 사용을 하면은 충분히 홀스터 사용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조금 더 아쉬웠던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이 슬라이더의 이 강도입니다. 제가 홀스터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이 좀 까지는 증상이 엄청 심하게 났어요. 지금 이쪽 편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홀스터에 넣고 빼먹는 동작만으로도 벌써 이 부분에 껍데기가 벗기지는 플라스틱이 이렇게 우리가 칼로 싹 긁으면 벗겨지는 그런 느낌 그런 식으로 지금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벗겨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웃바렐 윗 위... 부분 아웃 발의 금색 아웃 발의 윗부분이 지금 까맣게 변하죠. 요거는 뭐 에어소프트건이라든지 실총도 마찬가지겠지만 음, 조금 더 피막이 약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좀 벗겨지는 이런 느낌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이게 제품이 제가 말했죠 이전 영상에서 31,500원에 구입을 했다는 거, 어, 택배비 치면 한 35,000원 되는데 그 정도 금액인 거를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괜찮은 제품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요렇게 놓고, 전시를 해놓고, 이렇게 본, 봤을 때, 봤을 때, 진짜, 요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어, 풀메탈 모델인지, 어, 토이스타에서 나온 플라스틱 모델인지, 거의, 어, 분간이 잘안갈 정도의 느낌 많이 듭니다. 음, 그리고 슬라이드 스톱 레버도 지금 벌써 쇠로 되어 있는데 메탈로 되어 있는데 좀 벗겨져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칠이 벗겨졌는데 이런 것조차 좀 뭔가 리얼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어, 집탄 테스트 집탄 테스트라고 하기 그렇고 그냥 어, 쏘는 테스트 정상 그리고 이 스티플링 작업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한번더 이렇게 피드백 영상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